안녕하세요. 싸움의 벽 매주 벽을 느끼는 남자 조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MMA 견학을 하러 ONE FC 김영준 선수 경기를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한 운종. 김영준이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오늘 ONE FC의 메인 카드 아니고 세컨 카드 레슬링 베이스 파이터가 진짜 얼마나 센지 한번 가서 보시죠. 내 피가 끓으면 다는 거고. 어. <웃음> 긴장 과정이 돼아이 긴장 데. 킥? 킥, 킥. 키? 키. 네, 키? 네. 내가 킥좀 찬다고 했잖아. 굉장히 날렵한 킥으로. 호발킥 상대 싸우실 거예요? 아니야? 어서도, 어서도, 어서도, 어서도. 없어. 땡큐네. 나는 편하지. 어. 아, 근데 나는 싸우실 거 어서도 없어. 상관없어. 누가 상관없어? 어, 존나 센 사람. 지, 지금 상대는 별로 안 쓰다는데. 에이, 뭐너 자꾸 욕지 마. 욕고. 김영준 선수. 저한자 네. 이기고 지는 거는 하늘에 <웃음> 아, 저는 인간으로서 갑... 할수 있는 것만 다 했습니다. 갑자 싸우고 겠습니다 갑자기 화이트해. 갑자기 진, 진인 사대천명 썰 풀지 말고 나 태능 선수 촌 진인 사대천명 어, 갑자기 태능 선수 촌이야. <웃음> Please welcome our next two fighters. Blue corner, Kim Young-jun. 자 n the red c o g 김영준 그의 꼬발피기 먹힐 수 있을지 지금 지켜보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한번 치고. 어, 꼬발킥 시도했어요 어림도 없는 꼬발킥. 오오오. 패클. 패클. 항상 상대를 아, 1라운드에 끝냈던 기능입니다. 패클. 패클 잡았어. 패클 잡았어. 됐어, 됐어. 아, 큰일 났다. 5라운드 됐어. 그 잘한다 그라운 저기 체가 진짜 심한데 와체육왜 이렇게 좋지? 나랑 나이크 웃데 체육 못 켜잖아 1분전 나랑 나이크 웃데 체육 못 켜잖아 오 계속 빠졌어 발 빠졌어 사이드 완전 잡았고 지금 사우스 남았는데 여기서 필빗시못시키면 김영수 위험해지는데요 그라운드랑 바다도 있잖시창이 이거 말이 이거 말이 맞 와, 이거로대는거 어, 저베스 다리가 베스 다리가 베스 다리가 <웃음> 아이 근데 체력이 엄청 좋다, 영준이 형이. 내가 체력에서 발린 이유가 있었어. 예. 아, 겠 체중 감량을 했는데 체력이 이렇게 좋아. 7, 8 k g 감량했는데. 오치고오하고치하고 주는 거봐카운데치하고 얌체처럼. 희마인도귀한희귀졌 희귀한 희귀한 희희한 희귀한 클귀한 희귀한 희귀한 희귀한 희귀한 희귀한 희귀 오케이, 어케잡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 c m e on! 물론 힘들겠지만 얼굴에 이 표시도 안 나고 얼굴에 데미지 쌓인 게 차이가 엄청 나아저 지금 쉬고 있는 말하고 지금 저런 체력이랑 내가 비볐다니까 실질적 웃음 저런 체력이랑 내가 비볐어 은퇴한 지 8년 운동 아무것도 안하나 대상합니다 조종 아, 이제 못 봤대 이제 못 봤대 체력이 없어 발이 그거를 못 뛰는 거. 가연이 태클 걸릴 것 같고, 카운터도 무섭고, 어 퍼티클 아, 이 끝이 끝이 고 자기만 걸려도 이게 숨이 안, 호흡이 안 했나요 와 됐어 됐어 으로 인해 입장, 퇴장 시 거리 두기, 자리 두 칸씩 이격 및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 경기 중 함성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하러 갔어요. 3라운드 때 정신력을 버텨가지고 토하러, 토하러, 토하러 5분 3라운드 시합을 영준이가 처음 때보는거예요아 진짜? 응. 처음 때보는거니까 아, 우와. 음. 더, 물론 레슨이 시작을버텨려 했지만 포함부터 뛰 시간이 되게 길어서 사실 5분 3라운드 시합을 5라운 뛴다는거는 아, 굉장히 기적적인 아씨 아, 와.. <끄럽게> 여기 요즘 사실 운동을 예, 옛날처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네, 코로나에다가 응. 운영에다가 기진 거야? 이긴 예. 아니냐 우리? 예. <웃음> <웃음> 비주얼이 진거가오형야 <웃음> <잘 웃음> 위기에 다 나간다? 남았... 예, 남았... 네. 우 이제 뭐 남았어요? 아니요 아, 아, 술을 좀 줄이도록 하세요 김영희 선수 너나 음, 어, <웃음> 먹지 마이씨 네네 너는.. 네. <웃음> 너 빨리 너는 겁두 어.. 물도 못하겠어 <웃음> <못 하면서>, 너 <웃음> 이쁘다. 아, 음, 와, 너무 힘들다. 아, 와. 와, 근데 세세 번, 을 일어나는 그황소 야, 제 질기다. 진짜 질기다. 어. 와, 굉장히 질기 약간 그파이팅 스타일이 제 질기다. 맞 아, 지인줄알요 아, 아, <웃음> 민혁 한 자, 아, 아, 아. 잠깐 잤다, 이 아, 진짜 죽을 것 아, 같아, 지금. 사우나, 어, 싸움, 아, 가족 여러분들. 많이 제가 사우나, 사우나, You 한거 같아서 e you told me, you told me, you 이 o l d me, you told me, you told me, y o 들어 o l d me, you told me, you 려 o l d me, you told me, you told me, you told me, you told me, you told me, you told me, you t o 고 d me, you t o 아 원래는 특격이 아예 없었어요 정말 었는데 맞다 내그왜안 했지? 아형 미안해요. 우리 지금 지금생은 스탭진1 5명 왔는데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야 아, 어, 싸움해벽 제작진 여러분들 준호 그리고 장동민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덕분에 이길 수 있었죠. 싸움해벽 화이팅! 저, 저 간간히 불러주시고 저 저와의 대결이 많은 도움이 됐죠. 아 어, 준호와의 대결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 됐냐? 그래. 좋아요, 좋아 형, 형, <웃음> 아, 아, 원래는 택클 그 보니까 주성이 진짜 안 되겠다. 야, 그. 아유, 왜안 되지? 이, 와, 그냥 딱 잡, 잡히는 순간, 이 빠져서 지지가 않던데, 이 그래. 어. <웃음> 와, 진짜 형, 태클 살인하다. 형, <웃음> 아, 근데 아까 뒤쪽 보니까 자꾸 막, 그, 이런 얘기를. 김영준, 저 태클 말고 없어! 김영준! 저... 이런 <웃음> 얘기 잡고 정찬성 <정차연사는 웃음> 코리안 개... 어디 r 어 a n k o r 정찬 n 이 새끼 때문에 말 o r 형 a n k o r e a 이 그렇게 해야돼요 <웃음> 정 r e a n 야개 없어 a n 없어 못넘어 n 려 계속 e a 는데 거기도 말려 Korean, Korean, Korean, Korean, Korean, k 그 r e a n Korean, Korean, Korean, Korean, k o r e 해 n k 내가 너한 해주고 싶은 말은 만약에 네가 MMW를 한다면 족이 뭐, 열심히 하고 뭐, 그리고 약한 상대만 찾아도 서 어, 좋지 좋지 <웃음> 그런 거 좋지 <웃음> <웃음> 아우, 씨, 죽는 거 아니지 형아나 죽을 수도 있어 119 부를까? 죽지마 아, 아직 싸움이 돼서 형 뽑아 먹을 게 많이 남았어 <웃음> 죽지마 안 응, 죽을게 어. 한숨 푹 주무시고 응. 승리 축하드립니다. 기건한다아뭐 오지 마 오지마 죽을 것같아 세발짝 에 죽을 것 같아요. 제 작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오늘 WG 스 봤는데 파이터 전환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심각하 진짜 심각 심장이 뛰었는지 심장은 뛰네요. 뛰네요. 긴장해서 어 치고 가을 때 내가 더무섭다데와팔년 만에 심장이 뛰었어. <목소리> <목소리>